some 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some 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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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ïssa ah, Americana nomida. Dernière euh, authentique. N'oubliez pas d'activer l e l s o c i t é t r a i en français ou en anglais et vous pouvez. 고양이 가볼까? 고양이 잘 앉아있으시네 네. 아고 앉아 손 앉아 손 양아, 앉아 손 <웃음> 저는 양양이 병원을 갔다 와서 이제 오후 일과를 보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새여사 3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3기 모집 영상도 따로 올라갈 거긴 하지만 새여사가 나왔을 때떡 메모지랑 마스킹 테이프를 디자인해서 선보이려고 합니다. <웃음> 원래 그 전에는 디자이너 친구가 떡 메모지나 이런 미라클 모닝 키트 디자인을 해줬는데 이게 미라클 모닝 키트였는데 이거를 또 제작하려다 보니까 <웃음> 제가 x 잖아요저 안에 구성품이 많아서 좀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번에는 디자인 공부를 조금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러스트 공부를 하고 데일리 플랜 떡 메모지를 마스킹 테이프랑 같이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소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잘 써요. 쓰실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튼 그것도 제가 좀 홍보할 예정인데 그떡 메모지도 제가 지금 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전과 같은 엄청 그런 취업에 목을 메고 막 너무 가고 싶은 기업에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직종의 공고가 뜨면 최대한 좀 지원을 해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웃음> 또 올해는 제가 어딘가 소속돼서 조금 더 배움의 길을 어 찾고자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준비 중인데 그것도 브이로그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진짜 그냥 오래 담가두고 있고 코인은 17년에 했다가 18년에 좀 벌고 이제 19년 하락장 왔을 때싹다 빼놨었어요. 그리고 아예 코인은 보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다시 코인 규제하면서 떨어졌다고 하고 주식판에서 코인판으로 넘어가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업비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18년도에 비트코인을 사놓고 한 10만 원 남겨두고 나머지 뺐었더라고요. 7배가 올라 있더라고요. <웃음> 주식은 물려도 똑같이 물리는데 물론 더큰 금액을 주식에 넣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한데 코인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 2만 원 버니까 지금 당장의 삶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인을 정말 코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접었었는데 어떻게 코인판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 나름대로 조금 조금씩 소액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한 3일 됐는데 5% 벌었습니다. 이 코인이 굉장히 실체 없는 돈이고 도박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유튜브 영상 중에서 한국경제TV에서 하는 경제전쟁꾼 7회가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뤘는데 저도 되게 주식이 익숙한 세대고 아주 소액이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고 또 묶여있기 때문에 어 코인은 그냥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경제전쟁꾼에서 아왜가상화폐 화폐에 대해서 도박판이다 라고 마음을 닫아 놓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왜 여기에 조금씩 이라도 투자를 하고 투자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 오전마다 그렇게 경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 연주가 뽑았다. 연주가 연주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서 어, 일단 가까워. 그거 프린트 하고 그리고 나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아니 아니 먼저 물어보고 아, 물어보고 상수에서 맥주 한잔 빨아삐리뽀 <웃음> <싫다>. 아니 왜 <웃음> 아니 너도 보잖아 빨아삐리뽀 <웃음> <공화가. 웃음> 빨아삐리뽀 맛있겠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저랑 가장 친했던 그룹사 동기 친구가 있는데 그룹 연수 때도 그 연수 끝나서도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도 그리고 퇴사하고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로 소식을 전달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근데 그 친구도 5월 중순에 이제 퇴사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만나서 퇴사 축하 파티랑 퇴사하고 삶이 어떤지 저도 좀 말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고 모험인데 퇴사라는 그 선택 자체를 축하한다는 의미보다도 앞으로 이제 펼쳐질 미래를 응원하고 또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간다는 것에 큰 축하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주변에 어 이상하게 퇴사 동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다시 재취업을 하건 아니면 뭐 자기의 일을 하건 고생했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퇴사하고 되게 다 신기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음, 세여서 3기도 잘 마쳤으면 좋겠고 올해는 제 인생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Highlights. Ain't the night spinning our favorite songs. Holding you tight, you tight.